여러분들이 맥을 구매를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영상 편집을 시작하셨는데, 뭐 그나마 파이널 컷 프로가 워낙 쉬우니까 어느 정도 편집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모션 그래픽이라는 네, 그래픽적인 어떤 움직임, 뭐 다이내믹한 움직임, 다른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어려운 모션 그래픽을 맥에서는 쉽고 빠르고 그리고 좀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 생각보다 고 퀄리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도 할수 있어. 맥을 구매하셨다면 애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윈도우에서는 파워포인트에 해당하는 키노트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키노트를 활용해서 모션 그래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요게 키노트 아이콘입니다. 요게. 자,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요. 오늘은 검정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문서를 들어가서, 프레젠테이션의 크기, 슬라이드 크기를, 사용자화, 자, 1920, 그 다음에 1080. 이게 FHD, FHD 사이즈인데, 그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이 사이즈일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려고 합니다. 뭐, 이거를 접고, 이렇게 딜리트를 누르셔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포맷 들어가셔가지고, 마스터 변경, 이 마스터 변경을 통해서, 빈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텍스트 자, 불량하자 만세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걸 텍스트를 좀 수정해 줘야겠죠 저는 제목체로 한번 해볼게요 불량하자 만세 그 다음에 폰트를 한다는 열한 살 제가 자주 쓰는 폰트예요자 불량하자 만세 자 이걸 그 상태로 해 가지고 한번 더 복사를 해 줄게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복사됩니다 가 여기서 어. 일단은 이 불량화재 만세라는이 텍스트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애니메이션 팁이라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탭 여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빌드인, 동작, 빌드아웃이란게 있는데 이 빌드인은 이게 들어갈 때의 효과고요 동작은 들어간 후의 효과고 빌드아웃은 이게 나갈 때의 효과예요 오늘은 빌드인을 써가지고 효과를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쭉 미리보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미리보기 하시면서 고르셔도 돼요 이렇게 한번 골라볼게요. 어, 이거 간지나잖아요. 트레이싱으로 한번 해볼게요. 트레이싱 들어갔고 그러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페이지에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갔다 표시가 납니다. 그 다음에 아, 요 괜찮네요. 자, 애니메이션은 심플한 게 좋아요. 화려한 것보다. 자, 여기서 재생을 한번 눌러볼게요. 재생을 한번 눌러보면 재생. 자, 불량하세 만세. 끝나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이 정도 애니메이션도 괜찮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클릭을 해야만 이동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체 재생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환 효과를 효과 추구를 해서요. 전 보통 이동 마법사를 사용합니다. 스무스하게 사라지면서 다음 차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환 효과 시작은 자동으로 시작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자, 그리고 이것도 클릭할 때이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환효과가 시작되고 바로 시작되도록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빌드 순서라고 있어요. 여기 빌드 순서를 클릭하시고 불량화재 만세라는 건 애니메이션,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자 미리 보기 하면 이게, 이게 나오죠? 예, 이 애니메이션인데 요거를 클릭하시고 전환효과 다음에 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도 빌드 순서 이걸 누르시고 클릭할 때가 아니라 전환효과 다음에 라고 해서 미리 보기 예, 이렇게 됐으면 자, 클릭을 하지 않아도 사라지고 다시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는 어떻게 하느냐? 봅시다. 제가 이 키노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빠릅니다. 물 들어가서 아무 이미지나 따 볼게요. 가능한 배경이 단순한 사진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골라서 이미지 복사. 그 다음에 슬라이드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또빔 페이지. 자, 도널드 럼프 사진이 들어왔어요. 이게 배경이 있으면 솔직히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하고 포맷 들어가셔가지고 이미지 탭에 들어가시면 인스턴트 알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인스턴트 알파. 그 다음에 배경색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오, 뭐 그럴듯하게 따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 자 배경색은 뭐 대충 뭐 포토샵 만큼 정밀하게 따진 못하도 뭐 그냥 이것도 한번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눌러서 빌드인 효과 추가 활발 타오르는 우리 럼프형 이렇게 효과를 넣어 봤어요 자그 다음에 동작 효과를 넣어 볼게요 효과 추가 그 다음에 이동 예 그러면은 빌드 순서를 들어가시면 이미지가 불꽃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선택하지 말고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불꽃 들어가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음정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미지 복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스크 편집을 통해서 내가 쓸 부분만 쓸 부분만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제 인스턴트 알파 통해서 아까전 똑같이 예, 포토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밀하게 딸 수는 없어요. 이거를 조금 조그맣게 쓰면은 예, 별티 안나요. 가운데에 왔다가 도널 트럼프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여기서 왔다가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가운데를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애니메이션에 효과 추가 그, 쿵하고 떨어뜨리기 낫겠나? 네, 떨어뜨리고 좌측으로 이동해볼게요. 동작에 효과 추가 이동 미리 보기 하면 오른쪽으로 가죠 반대로 해야겠죠 반대로 할 때는 나중에 최종 이동분을 이렇게 끌고 가면 됩니다 옆으로 내가 뭐자 어. 아, 그럼 이총네개를 갖다가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빌드 다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고 바로 이동하고 퉁 떨어지고 또 이동하고 그래도 글자도 한번 넣어볼까요 vs 어 이거 좋네 이것도 클릭할 때가 아니라 빌드 4 다음에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총 애니메이션이 루쿠, 쿵쿵쿵 ps 쿵. 오케이 자, 이걸 이제 영상으로 내보낼 건데요. 영상으로 내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내보내는 방법은 바로 여기서 파일 내 파일 내보내기 동영상 이렇게 내보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080p로 바꿔 주시고 해상도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어디에 저장할 거냐 뭐 내보내기 자, 이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끊긴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퀵타임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퀵타임 나오죠? 자, 취소를 누르시고 파일에 화면 기록 뭐 이게 나오는데 자, 전체 화면 기록 자,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은 지금 녹화 중입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고 네모로 돼 있죠? 여기 네, 녹화 중이라는 뜻이에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생을 눌러봅니다. 자 여기까지 녹음이 되, 녹화가 됐으면 이 정지 이 버튼 아까 전에 있던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정지가 돼요. 그리고 바로 영상이 나오는데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화질도 좋아요 이게. 제가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걸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Final Cut Pro를 실행해봐야겠죠? 파일을 임포트해 보겠습니다. 화면 기록을 불러올게요. 뉴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 네, 여기서 프레임 스가 59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풀 HD이기 때문에 1080 HD에 그 다음에 30프레임 정도로 지정하세요 p 라는 의미를 모르신다면 예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프레임 수는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이제 유튜브의 기본 영상, 시네마틱 영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30P로 촬영하는 걸 저는 추천 드릴게요 불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자르시면 돼요 이제 네 클릭 삭제. 자, 그러면은 이런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졌으면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네, 약간 이 쿵하는 시점이 여기 시점이기 때문에 최종점에서 이렇게 옮겨주면 더잘살습니다 그럴듯하죠. 그 다음 게임 돌이. 자. 네, 됐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배경을 한번 넣어보고 싶다면 자 임포트를 다시 한번 해서 제가 영상 예전에 촬영한 예제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불러와서 이 배경을 갖다가 뒤에다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깔고요요 시점 트럼프 나오기 전까지만 해 볼게요 끝나는 시점까지 잡아서 시점까지 잡아서 전 컷을 하고요 배경이 보여야 되는데 배경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넣어 줄 거냐면 자 키어를 넣어줘서 키를 빼 볼게요 키가 들어갔으면 클릭을 해서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빼주고 배경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갖다가 오퍼시티를좀 줄여서 어, 색깔 잘 먹죠 은근히 잘 먹죠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팁이 되셨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동, 동일한 작업을 f 프터 이펙트나 모션5에서 작업을 한다면 제 기준으로는 한 훨씬 더 많이 걸려요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실제 작업은 제가 혼자 그냥 기획을 했고 했다면 5분이면 충분한 작업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더 멋진 그래픽을 통해서 더 멋진 전달력 있는 영상 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